세상사는 참 생각하게 여러분 달려있어요. 우리 여기 고양이가 참 많아요. 근데 이 고양이가 무슨 일이 있으면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쥐, 쥐, 쥐 있잖아요. 쥐를 잡아서 나무집 출입문에 갔, 입구에 갖다 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저놈 그 고양이가 아주 사악하고 못대쳐먹어서 내가 저한테 돌좀 한번 던졌더니 해꾸지 하려고 쥐를 갖다 놨다 이렇게 얘기한단 를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아름다운 사람은 생각이 저거하고 정반대야 어떻게 생각하냐? 고양이가 당신을 괴롭히는 쥐를 내가 잡아서 이렇게 갖다 놨으니 날좀 사랑해 주시고 날좀내쫓지 말고 비린 거리도좀 주십시오 하는 당신을 의해서 갔다는 고향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지. 이렇게 세상사를 어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흘리지 말고 내가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사느냐 해서 그걸 자기를 바꿔야 돼, 자꾸만. 사람들이, 뭐 쟤는 저래, 흉, 봐요. 또 뭐라고 해요? 자기하고 감정이 안 맞는다. 뭐, 그럼 뭐야? 그 사람이 안 맞는다고 하지 말고 내가 거기다 맞추면돼. 맞추면 돼. 맞추면 화자가 없어요. 그렇죠? 스트레스라는 거 있죠? 스트레스. 사람의 만명의 근원. 그러니 이 스트레스가요, 만병의 근원이 아니에요. 사람을 건강하고 씩씩하고 열심히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게. 스트레스가. 여러분들 동해안에서요. 핵감을 싣고 오는데 바닷물에다 그냥 실고 먹고 가 죽습니다. 근데 그걸 잡아먹는 걸 하나 갖다 넣으면 물고기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물고기가 한 명도 하나도 안 주고 생활력과 삶의 역동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그렇게 죽는데 만나면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죽겠어요.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와야지. 양 같은, 이거, 공원에다가요, 몇, 수많은 거 해놓으면, 겨울로서 다 죽어요. 겨울로서 질질, 할 일을. 근데 러다보냐 늑대를 한열마리쯤 갔더라면요, 양이 그냥, 늑대 피해서 뛰어다니니까 체력 달란 내지, 막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막, 살려고 막, 발공기 막, 막, 건강하고 막, 더 대단한 게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야. 인간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걸 이기려고 그걸 해가지고 사람이 건강하고 창의적이고 미래를 만드는 이 스트레스가 인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보약 중의 보약인 거예요. 어떻게다가 모든 것을 활용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모든 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답이. 그리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통치약이다.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있어 없어요. 없다. <웃음> 없어요. 스트레스 안받안 안, 일을 안 해요. 스트레스가 있어야 막그 이기려고 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기분나 해보는 거지. 그래서 세상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한우가 땅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종 질병에 저항 능력을 엄청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이라는 거 있지, 연. 연은 줄로 붙잡고 있죠. 그럼 불 잡고 있으니까 연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그뚝 잘라놓으면 어떻게 돼? 날라가서 찢어져. 그줄넣은면날라안날라날라지도 안 못해. 그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잘라주면 그냥 찢어지고 펴지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걔가 날라면서 올라가고 가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삶을 살고 스트레스를 잘 여러분들이 받아치우고 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